gotta g n d b in t e b I o w i c t b e t e r i a n o w o w e and i n in the t t a g i n a me in the b a u s t h o w me right kinda w e h the y o u 내가 집착하나봐 y o 경이 o 찾아가 k n 내가 집착 o 나봐모 s 신경이 널 찾아가 m y n 내가 s 착하 I g 모 t 신경이 y o u n g n 내가 e 착 got to 신 a c k a n 가 b a m 내가 집착 s h i 모 g 신경이 널 찾아가 g y o u n g 내가짜가나봐모든 신경이 날찾아가아가 바닥, 바한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We c 내가 g e 하나봐 c k 신경이 널 찾아가, 마음이 n d about, only she can 도 e 가 원해 t 지가 y 니향긴 네 내가 집착하나 봐 모두 신경이 널 찾아가 맘이 조개 해 그래도 적용에 애석해지려 해넌 그냥 그렇게 했음는데넌 그냥 그렇게 했음는데니 네 향기 내가 집착하나 봐 모두 신경이 널 찾아가 맘이 조개 오도 애석에 물에 딱 맞나 봐 몰랐는데 니향긴 내가 집착하나 봐 모두 신경이 널 찾아가 맘이 조개 오 그래도 적용에 익숙해지려해넌 남겨 봐 샤비가 낳미 낳는 는 넌 그냥 그렇게 g o o k 이 y some day. Nongango, o k 이 y Nong. The y o u 향 g 내가 집착하나 봐 니네 향기 내가, 집착 e 향 o 내가, t 향 e 내가, t 향 e 내가, 집착하나봐. 향 아. 내가, 집착하나봐, c k on about. Don't you see, young in our chat? I g o c h i t t l e o it. Oh, you d t know. I can't let you go. s h t just? a t a love. a i t h m t m bit h i m a i t i h t h i g i t g h t t h a t i t i a t t g h g t t t a a i a t t t a t a t She wanna, s h a n t g u l e I wanna t e you a l e h i g h e I wanna o I can't let you go. She w e n n a she a n t Got y u love, wanna take you a little bit higher. I wanna make you, I wanna take you a little bit higher. I let you go. She wanna, s h wanna try. Got y o u love, I wanna take you a little bit higher. I wanna make you my girl and my. 완전 다가와 어사이다 내가 사이다좀좀더 다가와 좀더 가까이 아... 음... 아, 아.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얘기해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데 네. 네. 네. 니 네. 모든 신경이 널 찾아게. 아, 아, 이거 이 혹시 <웃음> 아! <웃음> 괜찮습니다. 그 가이드 말고 인스트로 될까요? 어호 예. <웃음> <웃음> 너무 크게 들으면 안, 돼, 안 되나요? 지금 너무 크세요? 어? 제가 이거 작아서 좀 올렸거든요 많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안에서 혹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어, 잘안 보이구나 네, 괜찮습니다. 어, 미안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잘 들리죠? 네, 엄청 잘 들립니다. get n t u g 하나도 놓칠 수 없어 날 가져가 맘속에 r 가 i 가 맘속에 Baby, baby, baby, 가져, Baby, 의 품에 그렇게 담아둔 너의 눈에 누가 뭐라던가 내. 응. 음. 차분하게, 난네게 말해. 태연하게, 난 너를 원해. 어김없이, 내 주위를 맴돌아더 그렇게 반응해, 매일 원해. 어, 네, 저도 좋아요. 네. 네. 네. 네. 어, 어, 한 3분만씩 까요 네. 아하. 이 향기 내가. 니 <웃음> 네 향기 내가 집착하나봐. 니네 향기 내가 집, 니네 향기 내가 집착하나봐. 모든 신경이 널 찾아가. 마음이 조급해. 그래도 적응에 익숙해지려 해. 넌 그냥 그렇게 있으 돼. 미소가 번질수록 더좁혀져가 어, 어, 어, 어, 해주시 어, 어, <웃음> <want> <웃음> <아이고.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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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아, 에네 향기, 내가 착하나봐 모든 신경이 찾아가 마음이 저라도익숙해넌 그냥 그렇게 애씀돼. 미소가 번질수록 더 짙어져가.. 아닙니다. <웃음> 음. 미소가 반질스럽더좁아더 좁혀져가 네네